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여행을 안내해주고 필요할 때 통역을 해주는 여행의 안내자들을 가이드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관광도시에는 가이드들이 있죠 현지인 가이드이든 한국인 가이드든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반문화 가이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처음 가는 그 도시를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처음 가는 도시를 아무리 정보를 수집하여 간다 한들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소를 보고 찾아갔는데 골목 안에 있는 곳이라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헤매며 많은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는 상황이라면 가이드가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저기 다하에 안내를 해주면 스트레이트로 도착을 할테니까요 생각의 차이 반문화 여행시 첫 여행이라면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이드 없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검색 후 방문하면 크게 내상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다르니 말이죠. 반문화만 전문적으로 안내해주는 가이드의 경우 국내 여행사에서 반문화 투어라는 상품이 없으니 스스로 홍보를 해서 손님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네이버나 다음 등의 카페를 이용해 회원을 모으고 그곳에서 영업을 합니다. 그러한 반문화 카페의 경우 반문화 정보를 100%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더라도 가격, 주소, 시스템 중에 한두 가지를 빼고 일부만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공개하면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그 카페를 통해 가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너무 정보가 없으면 그 카페를 통한 가이드를 이용해봤자 그다지 큰 재미를 보지 못하겠다 생각되어 적당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혼자서 찾아가기 힘들게 항상 2에서 80% 부족하게 올라오는 글들이 많습니다. 이유인즉, 카페회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여 자기가 직접 판매하는 반문화 투어 상품을 이용하라는 의도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들의 반문화 투어 실태를 세세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반문화 가이드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영상이라 할 수도 있고요. 좋게 표현하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영상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어릴 적 학교에서 도덕시간에 많이 배우죠. 또한 직업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나 성품이겠지만 처음 만난 사람의 직업이 반문화 가이드라고 한다면 조금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이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반문화 가이드가 눈탱이를 친다는 것도 아니고 정직한 가이드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정치를 펴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역같은 정치인들 때문에 싸그리 욕을 먹는 게 정치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가이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 가이드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기꾼 가이드들의 행실만 이야기하겠으니 혹시라도 자신이 현 직업이 가이드이거나 전직이 가이드 혹은 미래의 꿈이 가이드라는 분들은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가이드님들은 저는 항상 응원하니까요. 비싸게 팔면서 싼 것처럼? 아 그게 바로 사기라고! 용산의 용팔이, 길거리 폼팔이, 중고차 차팔이 한국에서 욕 많이 먹는 3대 직업이죠 물론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나 딸이고 연말에 부우유토끼 성금을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쉬는 날마다 봉사활동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착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언론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욕을 먹는 직업군이 되었을까요? 바로 바가지 때문이죠. 바가지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전세계에 판매되는 모든 물품이 다 바가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시장에서 파는 배추 한 포기도 배추 종자씨 가격을 알면 참으로 바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스타벅스 커피의 원가를 알면 스타벅스 또한 어마어마한 바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문화 가이드가 제시하는 가격과 스타벅스 커피의 가격 폭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된 가격이냐 아니면 비공개된 가격이냐라는 점이죠.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가장 저렴한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지 가장 비싼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용파리, 차파리, 폼파리들은 왜 욕을 먹을까요? 바로 사람 봐가면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싼 족속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자 입장에서는 애누리 강하게 하는 사람한테 좀 싸게 팔고 그냥 쿨하게 사는 사람한테 좀더 받고 팔 수가 있는 거지 뭐가 그게 사기냐?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좀더 받고 팔수 있는 게 바로 바가지를 씌웠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바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사기의 성립 요건은 남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을 때 성립이 되고 그게 바로 사기의 정의입니다. 바로 기망행위가 성립이 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이죠. 컴퓨터의 부품하고 가격, 브랜드 등을 박사급으로 아는 사람이 용산에서 잘 애누리해 가지고 50만원에 사고 컴맹한테 용팔이가 다른 집보다 훨씬 싸게 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같은 사양의 컴퓨터를 3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그용팔이는 투자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격을 알고도 정가보다 비싼 가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모르고 그 가격의 정가 혹은 그 이하인 줄 알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소주가 4 0 0 0원에 파는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다른 동네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그곳은 5 0 0 0원에 판다고 해서 5 0 0 0원에 소주를 파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5천원에 파는 사람이 이 집이 전국에서 소주가 가장 싼 집이에요 라고 하면 소주로 팔아 재산상의 이익을 챙겼다면 그것은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가이드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고객들을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십상타치, 현실은 시파타치 사실 베트남에 놀러오시는 분들 중 가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현지 지인이 없고 베트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베트남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가이드를 이용하지 않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베트남에서 놀러 다닐 때 가이드를 동행해서 다닐까요? 가이드들은 그 지식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기대치를 높이며 광고를 합니다. 그들의 광고를 보면 의장체험부터 뭉친 근육과 틀어진 관절까지 한 번에 풀어주고 교정해주는 마사지 그리고 쓰나미급 오르썬 그러나 직접 와서 느껴보면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그들이 악평을 남기든 더 이상 가이드를 이용하지 않든 별 신경을 쓰지도 않아요 반문화 가이드들은 대부분 영업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이드와 카페 직기는 대체로 관계자이거나 아니면 가이드가 직접 그 카페를 운영합니다 음... 누군가 악평을 올린다? 그냥 지우고 그 사람 탈퇴시켜버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 신경도 안 씁니다 여행 패키지 상품이 아무리 좋았다고 한들 같은 패키지 상품을 두번 가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열명에게서 각각 100원을 남겨 1000원을 버는 것보다 한명에게서 제대로 눈탱이를 쳐서 1000원을 남기는 것이 그들은 몸도 더 편하고 시간도 절약되게 후자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꼬면 한부해 먼저 계약금식으로 전체 금액의 일부를 선입금 받거나 혹은 전액을 선입금 받는 가이드들의 상술 중 하나입니다 일단 계약금이든 전체 금액이든 돈을 받으면 자기들이 갑이 되는 케이스이죠 에스코트걸, 호텔, 차량, 식사, 투어, 마사지, 골프, 주점 뭐 이런 견적을 뽑고 자신도 예약금을 걸어야 되니까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내상기에서는 전체 비용의 30%를 예약금으로 걸어달라고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스코트걸을 카톡사진으로 보고 선택 후 선입금을 하자 가이드는 바로 OK를 하였죠 며칠이 지나고 가이드는 그 사람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그 여자들이 돈더 준다는 남자 손님한테 가버렸으니까 다른 여자로 교체를 해주겠다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실은 김태희급의 여성 사진을 인터넷에서 퍼와가지고 그거 보내주고 계약금 받은 다음에 저 핑계를 대고 원래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사람 사진을 그냥 보낸 거였죠. 그러면서 사실 핸드폰이 고장이 났다가 수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진작 알려줬어야 하는데 답변을 못했다. 베트남은 뭐 공산국가라서 매춘은 불법이고 이 여자들한테 내가 갈구면서 성금 준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다가 말싸움 나면 괜히 경찰 아가지고 조사받고 난 깜빵 가야한다 뭐 이런 별 이상한 소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법인 거 알면서 하시네요? 왜 하세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마음에 안 들고 환불해 준다고 하죠. 그 사람이 받은 비용은 전체 비용의 30% 정도인 100만원 정도였는데 환불을 하게 되면 호텔이랑 차량 예약금 걸어둔 거 돌려받지 못하니까 그 비용은 빼고 나머지 10만원만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나오죠? 벤츠 S클래스를 천만원에 판다고 광고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약금을 걸었더니 해당 모델은 다 매진되어가지고 모닝으로 교체해준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니까 중간비용 제하고 10만원만 환불해주겠다는 것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공항 픽업부터 가시는 날 공항까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밑에 있는 베트남 사람 한명 붙여주고 자기는 나몰라라는 경우죠 베트남 사람이 아무리 영어나 한국어를 잘한다 해도 한국 사람보다 한국어를 잘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을 센스 있게 알아듣고 조치를 취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반문화 가이드 밑에서 일하진 않습니다 늑대새끼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한국 가이드는 그냥 처음 도착했을 때 인사만 하고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겼다 혹은 다른 지역에 진짜 큰일이 생겨가지고 거기 꼭 가봐야한다, 죄송하다 하면서 대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물론 한국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계약은 A 가이드하고 하고 케어는 B 가이드하며 와 A 가이드와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코스의 케어를 받게 됩니다 호텔은 깔끔하고 넓은 곳 사진을 보여줬는데 막상 가보니까 흉가고 템포로업소 일정에 넣어놓고 완전 무슨 뭐 시골 방석집 분위기로 데려가가지고 돈은 추가로 더 나왔다고 더 받아쳐먹고 그래도 의지할 사람은 B밖에 없으니까 추가용금이 나오든 내상을 입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B가이드에게 컴플레인을 하며 이건 너무 다르지 않냐고 해봤자 소용은 없어요 자기는 A한테 이렇게 인수 받았고 그 사람 직원도 아니고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일이 생겨서 손님을 넘겨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A에게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 하려고 하는데 전화기에서는 한마디 합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결본이 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The c o l u m b r is not a suntan! 백마진 이 부분은 어느 국가, 어느 가이드나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 군대 가기 전 만화방에서 알바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짜장면이나 옆에 김밥천국에서 식사를 시키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중국집 사장하고 김밥천국 사장은 그 만화빵 사장과 계약을 한게 손님이 음식을 주문을 하면 자기네 가게를 통해 음식을 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은 음식값을 10% 할인시켜준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가지고 5천원짜리 돌솥비빔밥을 시키면 4,500원을 해주고 나머지 500원은 만화빵에서 부수입으로 챙기는 시스템이었죠. 이 경우 손님은 손해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김밥천국에 가서 돌솥비빔밥을 주문해도 5천원 내고 먹어야 되니까요. 만화빵 사장, 김밥천국 사장은 서로 이익을 보고 손님은 그냥 제값 주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드의 커미션은 이러한 경우가 아닙니다. 5천원짜리 돌솥비빔밥을 만원이라 하고 본인이 5천원을 가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손님들 중에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주워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보통 가라오케에서이 정도 인원이면 얼마쯤 나온다던데? 라는 말을 할 경우 자주 쓰는 멘트는 하... 이곳은 외국인들이 모르는 템플 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업소보다 가격이 좀더 비싸죠. 대신 수실도 좋고 애들 마인드도 좋잖아요. 그래도 한국보다 싸죠? 그러면서 300불 정도 나오는 술집에서 700불을 계산서에 올립니다. 아 술도 한두 병 정도면 취해서 취권을 쓰는데 어댑병을 시켜버려요. 왜냐 손님들이 더못 마시게 해야 그 가이드가 그 술을 자기 이름으로 키핑해놨다가 다음 손님 왔을 때그 키핑된 술 꺼내 가지고 계상서에 올려야 되거든요 술값만 업 시킬까요? 호텔, 렌터카, 골프, 투어, 식사, 마사지, 클럽 그냥 숨 쉬는 거 빼고 다 커미션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가지인지 아닌지 100% 구분법 알려드릴까요? 가이드가 가자는 업소마다 명함을 챙기고 영수증 확인해 가지고 그 영수증 사진 찍어 가지고 명함이랑 영수증을 같이 제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정가 얼마 차이가 있는지 대부분의 업소는 다 밝혀 드릴 수 있습니다 정가를 대충 알고도 그냥 즐겁게 놀고 가이드가 케어도잘 해줬으니까 아, 난 상관없어 그건 내상 내 아니야 뭐그그 맞습니다 내상 아니죠 그런데 그 가격이 정가인 줄 알고 놀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가보다 30에서 50% 많게는 한 3배에서 5배까지 바가지를 쓴걸 알면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상은 안 당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이드 없이 스스로 정보 얻어서 여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좀더 쓰더라도 괜찮은 케어를 받으면 그게 더 이익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가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견적서를 요구 후그 포함비용과 불포함비용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불포함 비용에서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물어본 뒤그 가격을 더한 가격이 여행 경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소, 식당, 마사지, 술집, 클럽, 호텔에서 영수증하고 명함 다 챙기세요. 명함을 다 챙겨가지고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체크용을 확인할 때 쓰임은 물론 주 본인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인이 방문했을 때 추천 비추천 업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선입금 주의하세요. 여행경비 100% 선입금 시 고양이한테 생선받기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나 호텔 등 선예약 때문에 비용이 필요하다 한다면 직접 아고다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본인이 예약을 하는 방법도 있죠 자신이 이용한 업소들의 정가가 궁금하다면 디테일한 내역의 영수증과 업소의 명함을 제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여행에 돈 쓸어가는 건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게이렇 파고드는 거 아니냐 난 돈이 좀 많아가지고 요즘 살아서, 뭐, 정가의 두 배든 세 배든 한국에서 유흥을 며칠간 즐기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 해도 난 장땡이야. 뭐, 나는 뭐, 그거 뭐, 주파축수 값이야, 나한테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 반문화 가이드 계속 이용해 주시고, 제 이번 영상은 그냥 잊어 주셔도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